김포에 살고 있는 가신내림 백마장군 주현신당 주현입니다. 선생님 축구 보세요? 아니요. <웃음> 축구 관심 없어요. 한번 월드컵 보셨어요? 아, 2002 월드컵 봤죠. 2002 월드컵 <웃음> 지금 2 0년도요2년전 20년 전 월드컵. <웃음> 아 그게 이유가 2002 월드컵 때. 네. 보여주더라고. 점심시간이랑 어, 새벽에. 아, <웃음> 어, 아, <웃음> 어, 그, 회사에서 보여주더라고. 아, 그래서 보셨어요? 네네네. 아, 이번, 이번 월드컵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언제래요? 20일 정도 남았어요. 어, 12월에? 네. 아, 11월 말인가? 아, 말인가? 네, 말에. 마, 맨, 맨, 맨, 맨 마지막 날에 아마 할 거예요. 아, 아마. 어, 어 응, 응.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잘할까요? 글쎄 이번엔 좀 기운이 좀, 좀 그렇네 <웃음> 그래, 그래도 응원하는 차자 제가 임의로 12명의 선수들의 사진을 가져와봤어요 이름 모르는데? 나 하나도 아니 상관없어요 그냥 얼굴만 얼굴 보고 하면 그때 우리 그거 있잖아요 환승연애 있잖아요 아, 그렇게? 그것처럼 아. 기운이 좋은 3명을 뽑아주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3위부터 뽑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임, 임의로 12명 가져왔어요 3위? 네 3위 2위, 2위 이렇게 <웃음> 뽑아주세요 뭐 잭간 하기도 했네 진짜. 아, 신중히 보세요. 네, 천천히 하셔도 돼요. 1 2명 놓다 보니까. 자 보자. 음, 음, 음, 음, 음, 음. 아시는 분은 없으시죠? 아니 근데 사진도 뭐 이래? 운동할 때 사진 가져왔어요. 그 사람이 람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웃음> 그래요? <웃음>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같은 유니폼이니까. t I don't k n o 어 h o 거 to do 거 t I don't know h 지금 봤을 때는 조금 기운이 좋은 사람이 첫 번째. w t 번. 1 어 여기 보여주세요. 이걸 여기다 보여. 주세요뭐 채관에서 보이나 모르겠다. 아, 어차피 땡겨서 쓸 거예요. 네. 나요? 아 잠시만요, 선생님. 아, 됐습니다. 골키퍼 뽑은 거 아니야? 또 혹시 이렇게? 아, 골키퍼는 안 넣었어요. 제가.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세요. <웃음> 그분 유명한 음. 사람인데. 아 그래요? <웃음> 네. 이 남자가 조금 기운이 좋아요. 아 그래요? 이 남자가 네. 뭔가 재빨라. 뭐 어, 그래요? 어. 뭔가 날쌘돌이 다람쥐 같이 뭔가 재빠르고 운이 조금 좋아요. 어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땐 노력도 있지만 운빨도 좀 있었다. 어 이러면 누구 눈에 들었다. 어 내가 조금 좋은 스승을 만났다. 이런 소리를 좀할수 있는 사람. 네. 근데 노력도 했어.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이건... 굉장히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네. 뭐 지금 해뭐 달이 뭐 어~ 뜨기 전에 뭐~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보상받았다 그리고 이번 열살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연대의 어떤 하반기 움직임이 굉장히 몸이 가볍다 음~ 어, 응,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컨디션이 조금 자기가 컨트롤을 좀 잘했다, 잘했다. 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 직기로 봤을 때는 어~ 자꾸 아, 너무 많아갖고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아 어, 그래. 여기 아는 사람 하나 있네. 이 손흥민 아니야? 7번이? 맞아요. 손흥민. 어, 이 분은 알지. 그쵸. 그렇죠. 어, 근데 이렇게 보면 손흥민인 지 모르겠다. <웃음> 어,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이 어, 보자. 10번. 어, 이재성. 어, 이분 이재성이요. 이 분. 이 분은 조금 뭐라면은, 남한테 도움이 된다. 어, 그래요? 어, 아, 진짜? 어, <웃음> 오, 오, <웃음> 난리 났다. 백마장군 주현 씨다 터지네. 어, 아야. 어. 그냥 내 이, 발대로만 대게 주세요. <웃음> 이, 이, 이분. 이분은 굉장히 이, 이걸 주고, 이걸 잘하는 것 같아. 어. 이, 또 여기를 받는 걸또 잘하는 것 같고. 가슴에 자꾸 공이 여기 들어온다. 여기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남도 많이 도와주고 남한테 조금 시너지를 주고 응원을 주는 사람, 기운을 주는 사람이라고 다 보고 이 남자도 조금 껄을 넣는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 들어온다. 그치? 만약에 이첫 번째는 뭔가 와다다다 해서 콕넣다 그러면 은이 남자는 뭔가 툭 쳤는데 툭 들어갔다. 뭐 이런 느낌이 있지. 이렇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 이 11번하고 10번이 기운이 좋다. 그리고 나머지 또한 분은 한 명만 골랐어요. 아, 아, 아, 아, 아이 둘이 아리까리하네. 아, 둘이 아리까리한데, 음, 아, 이분도 조금 열정인 분이거든요. 오, 맞아요. 이분, 근데 이분하고. 네, 네, 네. 이분하고 좀 배팅이에요. 어 그렇구나. 비슷해요. 이이두 분이 네. 뭔가 경쟁도 심한 것 같고 이 둘이서 어. 또 성격 차이도 심한 것 같은데 어. 결이 비슷하고 좀 승부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이 이 둘이가 합심만 하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낼 거예요. 어. 근데 이 둘이 성격이 좀안 맞아. 아 그래요? 이거, 이거 이렇게 어. 19번하고 3번. 어 잠시만요. 어.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주는 척 하지만 경쟁하고 있거나 오. 조금 서로를 발차기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분이 내심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친하대요? 아니 그건 모르는데 그 축구 포지션상 바로 옆에 서 있어요 아 근데 이두 분이 있잖아 약간 아리까리한 사람인데 이 둘이 있잖아 서로를 서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그래서 그냥 너를, 뭐 그냥 같은 우리가 여기 만났으니까 너랑 함께 하지 따로 다른 소속사죠 네, 네, 네. 따로 있을 때는 그냥 아유 쟤는 뭐, 뭐 말이 많지, 뭐 인성이 별로라든지 쟤는 말투를 왜 저렇게 한다든지 뭐 이럴 수 있는 거지 네. 두 분은 조금 관계가 성격적인 트러블이 있고 그리고 근데 똑같아서 싫어해 어. 지가 지고 지가 지거든 어. 그래서 서, 비슷해요. 성향도 비슷하고, 욱하는 것도 비슷하고, 뭔가 발차기도 비슷하고, 뭔가 많이 비슷한 계열의 사람 같다고 느껴지고, 약간 형제 같은 느낌인데, 단합만 하면 대박나요. 어, 이 둘이가. 이 둘이가 단합만 하면, 이 위에 원투 있잖아요. 아까 10번하고 11번을 네. 이겨먹어요. 그래서 이두 분은 조금, 어, 합심을 많이 시켜야 되고, 싸우더라도 붙여놓는 게좀 좋아. 진짜 신기하네요. 그 음. 같은 발 왼발잡이인데 그래. 아 그래요? 오. 이 둘이가 많이 비슷하고 둘은 시너지가 좋은데 잘까좀 그러니까 극과 극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네네. 똑같아서 그렇다라고 보여줘서 제가 봤을 때는 세명이라기보단 이렇게 하나 둘 세트 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못, 못 음. 손흥민 선수 못볼줄 알았는데 <웃음> 아 손흥민 유부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지쳐 있어요. 뭔가 연습하다가 지친 기분이에요 음... 그리고... 구설이 많았나? 요번 연도에? 뭔가 좀 있긴 해요, 지금, 지금. 음... 어, 뭔가... 어... 억지로 집중한 느낌? 음... 억지로 집중해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다칠 수 있거나 최근에 다쳤어요 아... 음... 아, 그래요? 음... 왜? 아 이게 어, 어깨 여기 얼굴을 앞면을 맞았는데 앞면이 골절이 돼가지고 이제 수술해요.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일어납니다. 어, 어 <웃음> 그건 예, 이 사람은 걱정할 거 없어요. 음... 또 일어나요. 재활도 하고 또 자기가 또 자기 살길 찾아요. 아 그렇구나. 음, 그렇다라고 보고. 음 근데 이분은 배구 선수 같아. <웃음> 보여주세요. 배구선수 같아 배구를 하셨으면 더잘 됐을 것 같은데. 어, 정우영. 네. 음. 뭐또뭐 뭐, 뭐 얘기해야 돼요? 아니요. 이제 다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끝이야? 음. 그 중에 지금 뽑은 사람 중에 제일 기운이 좋은 사람은요? 어, 제일 기운이 좋은 사람? 어, 10번하고 11번인데 성은 11번이 갖고 있거든요. 첫 번째 얘기했던 사람. 네네. 근데 운기는 내가 봤을 때 10번이 더 좋아요. 오 어, 그렇구나. 응. 어, 네네. 이 사람은 근데 천부적인 좀 재능 있지 않나? 10번이요? 어 재능.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네. 타고난 싸커 같은데. 아 그래요? 이냐면 11번은 노력형 같고 아. 10번은 좀 천부적인 재질 그리고 약간 코치 감독, 뭐 전략적인 어떤 계획 음. 이런 조금 머리가 비상하고 섬세하고 예민하신 분 같아. 아.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 네. 음. 근데 진짜 신기한 건 11번 분은 나 혼자 산다이 나왔었거든요. 어 그, 거기 음. 나와서 이게 맞나보네 우리나라에 없어요 어차피 아. 해외에 있어요 아. 해외 구단에 있는데 거기에서 응. 보니까 응. 진짜 자기 노력을 먹는 거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이 하더라고 음. 훈련은 집에 와서 개인 트레이너까지 붙여서 또 하고 뭐 훈련하고 진짜 먹는 것도 엄청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뭔가 엄청난 노력형이 하거든요. 사실. 근데 자주 아파요. 잔병이 많아 저분은. 아, 저분은 잔병이 많아서 약을 달고 살 거야 아마. 아 진짜요? 음뭐 운동으로 해서 좀덜 먹을 수 있지만 나이 네, 네. 나이가 이 지금 20대야 30대요? 20대 후반인가? 그그 어. 뭐 금방이요. 그에 이분은 뭐이 지금 이이 이, 이거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이번에 월드컵 하다 다칠 수도 있고 운기는 좋은데 그 크게 다친다기보다 다칠 수 있고 또이 사람 자체가 조금 병 잔병 뭐 이런 것들 좀 하고 나이가 먹어서 근육통에 많이 시달리는 사람 그럼 그러니까 뭐 팔다리도 많이 아프고 뭐 근육 찢어지고 이럴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자기 몸을 안 돌본다기보다 굉장히 많이 노력형이기 때문에. 운을 사왔다고 보는 것도 맞고 네. 또 누구한테 들었다. 그만큼 노력했는데 그 정도도 대우 안 해주면 사실 안 되거든. 굉장한 철저하다. 근데 그 10번은 뭔가 천부적인 조금 재능이 있고 아마 내가 봤던 을 말년에 돈좀 만질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도 좀 만지고 맞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요, 요걸로 조금 이승엽같이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어요. 어, 해외에서 돈면좀 만진다는... 아유 돈은 계속 줄줄줄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있으면 세 명이 잘 되거든 아 그래요? 음, 저 사람이 하나를 중간에 껴있으면 세 명을 여기도 달래고 저기도 달래고 어. 저기 합침도 시키고 네. 그치? 아까 그 밑에 있던 두분그 옆에 가운데 있으면 돼그 가, 어. 10번은 머리가 터지겠지만 이 둘은 조금 잘 지낼 수 있지 아 그렇구나 음, 잘 챙겨 사람을 이렇게 <웃음> 아 재밌네요 선생님이 축고를 아예 모르시는게 네. 되게 되게 되게 <웃음> 진짜 신기하게 <웃음> 거의, 아 그래요? 네 거의 음. 맞죠. 셨어요 저는 어, 진짜 운, 그냥 운동을 안안 좋아해요 뭐. 뭐 야구 프로그램은 조금 아니 그때 얼마 전에 환승연애 하셨잖아요 아 전화 많이 왔어요 사실 저 환승연애 저도 공부하고 선생님한테 질문한 거예서 저도 잘 몰라요 음. <웃음> 근데 우리가 무편집이 나갔는데 그 디테일한 얘기를 제가 편집해서 좀 뺐었거든요. 근데 그게 음. 다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안 봐가지고 선생님 음, 자체를 음. 질문할 것만 준비해갔지. 그래서 음. 이렇게 어, 사진으로 봐도 그런 기운이 잘 느껴지나 해가지고 사진으로 봐서 기운을 느낀다기보다 네. 사실 못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들리는데로. 아 들리는데로. <웃음> 뭐. 못 모르고 얘기하지. 뭐, 뭐 사주 좀 알아. 뭐 생년월일 준다고 내가 아나? 뭐 내가 뭐. 그런 거 배웠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들리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냥 느낌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건데 맞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 내가 영검한 거지. 어? <웃음> 그리고 전화가 엄청 왔어. 현규랑 혜은이랑 결혼하냐고 해서. 어... 아, 모른다고 사주 안 넣었다고. <웃음> 생일 안 넣어서 모른다고. 아, 진짜. 아, 네. 우리나라, 아이고, 월드컵 보실 거예요? 아, 이, 이렇게 했는데 봐야죠. <웃음> <웃음>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웃음> 아, 이제 결, 짤만 봐야지 짤만. 보고있다 <웃음> 싶어 짤만, 짤만 보면 되지. 아, 근데 이 사람은 해를 거듭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몸 관리 잘하고, 자기를 잘 알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